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르란 보암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주